아니, 잠아이 나, 저기 봐봐. 네, 여러분, 네덜란드에요. 아이 나, 포도다, 포도. 포도다. 포도다. 아이 나, 봐봐. 아빠 포도 색깔이 똑같이 생겼다, 그렇지? <웃음> 포도, 포도다 포도. 똑같이 생겼지 색깔이. 아. <웃음> 찾으러 간다 아빠. 아빠 찾으러 간다. 잘 찍어주세요, <웃음> 버둥버둥. 던데버둥 찍어주세요 아버둥 버둥버둥. 버둥버둥. 버버둥 버둥버둥. 버둥버둥. 버둥버 가봅니다. 독마 아, 아빠를 강력하게 믿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 정원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코스는 미국 정원입니다. 어, 자유의 시상입니다, 여러분. 어디?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어디? 자유의 시상이 아연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어? 빨리 가볼게요. 어디? 구구. 어, 뭐? 뽀뽀. 뽀뽀요정이다. 뽀뽀요정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뽀뽀요정이에요. 아니, 뽀뽀. 여기 메타세카 여길이다 안다 기어왔어. 아, 내려볼까, 아 색깔, 이거 우와 예쁘다. 여기. 멋지다. 자세 잡는 거야? 뚱! 아인이의 여행. 아, 이게 나 때문에 공부 중이었거든. 음. 네. 어? 아인이 여행 시작했어, 요 사진 찍봐 햇빛 야영장이 생겼어, 저게. 볼륨. 할머니 사진 찍으라고. 아니요. 안 찍어도 돼요. 꽉 대, 아이나? 오케이. 예뻐? 예쁘고 좋아? 예쁘고 응. 좋아요? 아빠 선택 보자. 예쁘고 좋아요. 어때요? 아,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와, 꽃도 너무 예쁘다. 아유, 아유, 와, 봐봐. 아니, 나 이거 봐 봐. 아거있으니이거꽃 어. 짜잔! 자, 하나, 둘, 셋! 잘 칵! 토끼 앉아래. 여기여기 앉아. 응. 여기 앉았어. 토끼도, 토끼도 여기 토끼 앉아. 앉아라. 앉아. 토끼 앉아. 토끼도 앉아. 여기 토끼 앉아. 됐다. 토끼 아니, 앉아. 아이도 앉아. 앉아. 여기도 보세요, 아이들. 너무 예쁘다아 예쁘다 꽃이 너무 예뻐요 안아 응. 아, 안아주세요 해주세요 아빠 안아 아빠 안아준대 음, 음, 여기 너무 예쁘다 간다 평화롭다 간다 간다 간다 간 간다 와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 진짜? 알 자, 알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떨어졌는데? 네. 그래, 어, 아! 가자! 아니, 이분이랑 연속이 강한 시간한 시간? 한 시간? 한 아, 그런지, 그런지. <목소리> 또 만나고 밥 먹고 하려면. 이제? 이제 슬슬 졸려? 됐구나. 이제 졸려야 했어요. 가자, 네? 네? 그러면. 네. 어, 아니야. 아! 여러분, 여기가 품종 마음. 그런 <웃음> 고요 <웃음> 어. 디 <오케이. TV> <웃음> <웃음> <놀라> <놀라> <놀라> 아니, 이제 셋째 잠오네. 잠아요잠도 <놀라> 아니, <목소리도> 할머공사 약간... 우와, 음... 말도 안야